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소모드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98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명을 앞두고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오셔서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팁 그리고 모드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검색 등록 또 여러가지 여러 다양한 팁들을 올려놨으니까요 많이 보시고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98명이 된 의미로 저의 보따리를 풀어 볼 생각인데요 어떤 보따리냐면 지금까지 무료 이미지 특히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알려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많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 총 몇개인지 세봤는데요 여기까지 개수를 세보니까 전체 68개의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정말 제가 이 이미지 사이트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 여기서 안 열리는 것도 있고 열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 넣을 건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퀄리티들도 좋고 이미지 검색했을 때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들만 많이 모아놨습니다 특히 여기서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정말 정말 홈페이지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특히 다른 부분들에서 사용하실 때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링크들을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링크들을 어떻게 공유해 드려야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이 북마크를 내보내고 받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에 여기 있는 링크를 즐겨찾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링크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하기는 참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이트들 중에 하나를 연다고 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링크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에 즐겨찾기로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의 오른쪽 상단에 북마크를 누르시면 여기 북마크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 북마크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북마크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는 이 html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하단에 놨으니까요 여기 있는 링크를 보시고 저처럼 내려받기를 하시면 북마크 특히 즐겨찾기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사이트들을 한번에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즐겨찾기 하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서 다 즐겨찾기를 넣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무료 사이트들을 뭐 전부 다 검색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드는 거몇 개씩 열어서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렵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한글로 검색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페이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으로 된 사이트들은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에 가서 파파고를 칩니다 파파고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를 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 뭐 어떤 것들을 원할 수 있을까요 구름 사진을 원한다 하면 구름이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여 넣기 를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에 맞는 이미지들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여기 있는 다양한 무료 스톡 사진 저는 무료로 사용하셔서 좀더 퀄리티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 98명 이제 100명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물이 될까 하는 마음에 여기 있는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하는 북마크를 공유를 했어요 정말 이거는 저의 약간 보물창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링크를 들어가셔서 내 입맛에 맞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을 골라서 그거를 비교찾기로 따로 빼놓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셔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 티스토리, 뭐 네이버 포팅할 때나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미지들을 검색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일다 승승장구 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톱 모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